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생각해보니까 5월이에요 5월 와 시간 진짜 빠르다 그쵸 어떤지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덥더라 <웃음> 아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여름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 중순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여름휴가가 2에서 3개월 밖에 남지 않네 았와 시간 금방이다 금방 어, 제가 원래 다이어트 생활 별로 없었어요 어, 근데 요즘에 적당히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맛있는 거술 뭐 먹고 <웃음> 이렇게, 그런 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다이어트 생각이 없었는데, SNS 보니까 예쁘고 멋있으신 분들이 몸을 막 갖고 는 사진을 보니까 자극을 팍 받더라고요.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몸을 갖고 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맨날 이렇게 먹기만 하고, 살만 이렇게 찌고, 야, 안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어? 내가 이러서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팍든 거지. 그래서, 어, 제가 물론 헬스장을 다니긴 하지만 헬스장에 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소개시켜 드리고 한번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나에게는 아직 3개월의 시간이 있다고 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짱이 한번 돼보고 합니다 음. 그럼 여러분 운동기구 한번 보실까요? 짜잔 로베라의 올리넌 스테퍼 유산소 복근 운동기구입니다 짜잔 네 아 사실 너무 웃긴데 이게 바로 로베라의 올인원 스테퍼 유산소 복근 운동기구예요 말 그대로 스테퍼랑 복근 운동기구가 합쳐있는 건데요 내가 어떻게 사용함에 따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운동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근력운동도 가능하고 어 스테퍼 계단 오르기잖아요 유산소도 가능해서 집에서도 어 헬스 안 가고 집에서도 편하게, 편하게, <웃음> 어, 몸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보면, 이렇게 스티퍼가 있고, 그 다음에 복근 운동할수 있게 어, 의자랑 이렇게 등받이가 같이 되어 있어요. 우선 스티퍼부터 살펴볼게요. 얘를 이렇게, 스티퍼를 보시면은, 음? 운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LCD 모니터가 있어요. 분당 속도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카운트 몇 걸음 했나. 사용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시간과 칼로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어 음. 바닥을 보시면 여기 보폭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갖다가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쪼임게 되면은, 어, 보폭이 높아지면서 느리고 강한 자극으로 근력 운동을 할수 있고요. 네,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낮은 보폭으로 빠르게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 여기 바닥에는 논슬립 고무캡이 있어가지고, 어, 운동을 할때 밀리지 않고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면은 바닥부터 스태퍼까지 그 보폭이 최대 28cm로요. 일반 스태퍼 대비 강력한 자극을 줄수 있다고 해요. 이 스태퍼가, 어, 보폭이 크다보니면 강력한 자극을 줘서 엉덩이 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 힙업 이런데, 이런데 되게 좋아서, 어, 이걸 하다보면 엉덩이도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예전에 한혜진 씨가 그랬잖아요. 진짜 가장 좋은, 운동 방법 중에하나가 계단 오르기 그래서 이스텝바로 계속 이렇게 꾸준히 계단 이게 계속 계단 오르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 저는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두는 것보다 플러스를 둬가지고 예쁜 힙을 만들고 싶어요 <웃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성품에 이렇게 탄석 고무 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무 밴드를 껴서 같이 이두 운동도 할수 있게끔 될수 있더라고요 뭐 이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지진대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환성이 어 장난 아니야 어. 그래서 만약에 자극을 좀 세게 주고 싶다 할 때는 이거를 고단서 밴드를 짧게 어, 얘요렇게 밀어 가지고 난더 짧게 하겠다 했을 때 짧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밀어 가지고 짧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좀 힘들다 저 같은 헬린이 있잖아요 운동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를 좀 길게 해 가지고 어, 반동을 좀좀 좀 편하게 약간 편하게 하는 거지 그럼 얘도 한번 차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퍼를 보면 은 여기 바나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 레버를 이렇게 내리시면 은 얘가 이렇게 젖혀지는 거야 그래서 어 앉아서 복구 운동을 할수 있고 보관할 때는 이게 높이가 이걸 다 폈을 때 65cm 정도 되거든요 보관할 때는 좀 작게 보관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얘를 젖혀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어디 공간 많이 차지 않고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음. 어 저도 지금 막 여러분과 같이 언박싱 한 거라서 한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어, 이 제품을 사용해봐야지 알지 어, 이게 말로만 해서 모른다? <웃음> 그래가지고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세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 저도 처음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와 이거 운동 되는데? 배가 엄청 당겨요 여기 등받이 스펀지가 있어요. 근데 승받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요, 회전형이에요. 어? 이렇게 쇽쇽쇽. 그래도 스펀지다, 스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회전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할때 같이 롤링이 되면서 등에 베기는 거 없이 너무너무 편하네요. 어, 진짜 너무 편하고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어, 이게 등이 너무 아프면 어떡하지? 했는데, 진짜 이 스펀지가 엄청 푹신푸신하고 거기다 회전형이기 때문에 등에 베길 걱정 전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반동이 스프링이 엄청 강력한, 이게 반동이, 오! 오! 장난 아니야. 이게 스프링의 반동이 진짜 엄청나 가지고 운동이 정말 제대로 돼요 배가 땡길 정도야 이거 계속하면은 제가 올해 목표가 가로복근도 1 1일자 복근은 제가 좀 살빼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약간의 약간 세로복근도 같이 가로복근도 이렇게 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요걸 통해서 집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복근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복근은 식단을 해야 돼 식단을 해야 돼 근데 식단 플러스 요걸로 계속 꾸준히 아침마다 아침 출근하기 전이나 뭐 어, 그럴 때 운동을 하고 가면은 되게 좋을 것거 요어 어, 이거 마음에 들어. 와, 그럼 스텝퍼도 한번 해볼게요. 뭐 스텝퍼를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는 여기는 고탄성 이것 있잖아요. 그래서. 와얘 진짜 자극이 장난 아니네요. 그냥 스태퍼할 때는 뭐 제가 헬스장에서도 스텝밀리라는걸그1 일명 청국에다 있잖아요. 그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태퍼할 때는 어 음, 괜찮네 괜찮네는데 이 고탄스펙트 있잖아요. 이 고탄스펙트 하나 달았을 뿐인데 이 이두의 자극이 장난 아니야. 어 되게 강력해요. 그리고 복근 운동도 정말 복근이 배가 와 대박+ 대박 어 진짜 요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다른 운동기가 없어도 유산소도 할수 있고 전신 운동도 할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동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다음에 내가 운동하면서 자극을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간단하잖아 뭐+ 뭐 이렇게. 공간도 많이 차지 않았고, 이런 거 하나 있어가지고, 구비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본 결과, 저희, 살아본 결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건강 체력. 제가 운동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또래들보다 더 열심히, 더잘 놀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체력적으로.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TV보시면서 이거 TV보면서 스태프화 해도 될것 같고 복근도 해도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운동 한번 제대로 올 여름에는 예쁜 몸 만들어서 우리 같이 즐겨 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겠습니다.